아 어렵네 아니 이 자식들 <웃음> 와 미쳐 돌아가는구만 아 진짜 제발 나이도가 상당한데요 와씨 스플투성 유저 어 저게 뭐지 아별이 길은 늪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개구리 왕이 막아버렸죠 아, 왜? 아, 어렵네. 저 풀, 저 불도 튕길 수 있나? 어, 그러네. 풀피리를 되돌려 주면 분명 내 여정에 도움이 될 거다. 엥? 아니, 이 자식들... 아, 아 거지 같은... 아, 저거 도약 공격 너무 짜증 나... 아, 이건가 보다. 풀피리. 1, 2, 3대 w o three, you ready? Wow. Oh, I'm done. I'm d o n 어? e o 헌둥만치를 찾았다. 이 무게는 독특한 영혼용으로 소음을 낸다. 꽤나 따끔할 거예요오 음, 음. 이거 스풀뎀 있다. 쩐다. 만치 나신다오스풀뎀 장난 아닌데 진짜? 저는 근접에서 치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진짜? 어? 이미 말했지 않더냐. 짜증나는 까마귀야. 내 왕자에서 날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오산이란 것을. 늪해장난 왕이다. 내가 늪을 청소한 이래로 그 물속에서 생명들이 번성하고 있다. 그 숲의 아이들과 어머니를 처리하는 건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난 너와 내 고용주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적응하는 중일 뿐이야. 바깥세계를 본 적이라도 있더냐? 엉망이다. 황무지란 말이야. 너희위원회가 생태계를 막은 이후로 새로운 영혼이 이 세계에 온 적이 거의 없어. 아주 고맙구나. 짜증나는 까마귀야. 음... <목소리> 사실 까마귀가 적이 아닐까? 어. 와 미쳐 돌아가는구만. 어? 드디어 드디어 이거 생겼네. 그러면 이거 이제 문 뚫을 수 있겠죠? 어 잠깐만 이거 멀리 던지는 거 아니야 이거? 봄. 어 그러네. <웃음> 내가 터질 뻔했잖아 이거. 넌 이제 뭉개질 거야. 저 제가 뭉개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이제 꺼져라, 천한거사 이제 꺼져라, 천한거사 꺼져라, 천한거사 아! 아, 떨어져, 진짜. 정말 싫습니다, 진짜. 와... 아, 진짜 제발. 나이도가 상당한데요? 와, 씨... 이건 어렵다. 이게 좁아가지고 낙사할 위험도 있다보니까 됐 그러니까 안전하게 했었어야 됐어, 제가. 너무 막가파로 가다보니까 잘 안되지 않았나. 와우 터트리는데 그냥? 아 이거 무섭네 이거 능력이 무서워 이거 다리를 터트려 나도 잘못하다가 훅 가겠는데 이거 이거 소리가 뭐 뭐야 이거 아 제발 어 와 이거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음 이렇게 이거를 제시간에 안하면 제가 죽어요 아 진짜로 와 내려가요 아아 아, 내가 맞았어 폭탄도 되게 잘 써야겠다 내가 맞네 아 이거 참 됐어 마녀 보단 쉬운데, <웃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구리 왕의 죽음을 애도하려 보였습니다. <웃음> 용감하며 두려움을 모르던 지도자인 개구리왕은 모든 숲을 통치하겠다는 단순한 욕망을 가졌다니 이유로... 사신에 버려진 일지 최근 지진 활동에 대해 보고된 내용으로 상부가 광란에 빠졌다 지역에 해당 지역에 대한 대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급을 지워버리고 모든 인물을 종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 도 이상 그 모든 사신들이 위원회와 집으로부터 버림받은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해당 지역 부근으로 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만한 방법을 찾아야겠다. 멀쩡히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찾아낸 것에 대한 내용을 갱신하겠다. 더 이상 이 일체는 적힌 말이 없다. 돌아오진 못했고. 위원회가 되게 악의 조직처럼 <웃음> 계속 그러네?